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달리기 비롯타 여러 방송사에서 소개된 피쉬 마라 홍탕 노원점에 왔어요. 아전 홍탕 마라탕 집올 때마다 고민을 해요. 아마라탕 먹을까 마라샹궈를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어제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라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뭐 마라탕과 마라샹궈는 물론이고 꼬바로 볶음밥 국만두 쇼자빈까지. 그래서 저녁 식사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되게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여기 특제 비법 소스가요. 식약처 허가는 물론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더욱 더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메뉴 그 식자재를 슬쩍 봤거든요. 너무 신선한 거야. 여기가 업계 최고로 위생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맛있게 마라탕을 한번 먹으러 골라가보겠습니다. 저는 3단계를 주시고요 네.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3단계 불닭볶음맛 매운맛을 주문했고요 부모님은 매운 걸못 드셔서 1단계를 주문을 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피슈바랑 홍탕 노원점을 검색하시면 요 쿠폰을 주시거든요 쇼자빙 무료쿠폰을 주시는데요 이게 6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이거 쇼자빅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참여하시면 음료수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숟가락도 개별 포장돼 있어요 어, 진짜 위생에 신경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빨갛죠? 부모님이 드시고 계신 거 지금 1단계라서 좀 색깔이 좀좀 불글스름한데 좀, 좀제 거는 3단계라서 엄청 빨개요 어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제가 마라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오늘은 해장을 하려고 여기다 고기를 안 넣었거든요 깔끔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너무 맛있어 깊고 진하고 고소하고 와 와, 아, 이거는 부모님이 시키신 1단계거든요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담백하다 하지만 저제 취향은 아시죠? 빨간 거 매운 거 이게 유진면인데 저 유진면 처음 먹어봐요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유진면 음, 이거 엄청 쫀득쫀득하네 와, 진짜 쫀쫀쫀하다. 그리고 얘가 콘치즈볼. 콘치즈볼. 음. 여기 안에 콘이랑 치즈가 같이 들어있어서 되게 달달하면서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이거 많이 넣을걸. 좋은, 백목이 버섯. 음! 분명히 해장되는 맛인데, 왜 술이 더 먹고 싶지? 요거는 옥수수면, 팽이버섯이랑 옥수수면. 음. 음. 근데 진짜 육수가 너무 고소하고 진하다. 먹어본 육수 중에 제일 진한 것 같아요. 아. 음. 꼬바로도, 와, 꼬바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여러분 이게 쇼자빙이거든요 이게 쇼자빙인데요 어, 되게 겹겹이 쌓여있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대파는 확 나고 되게 고소해요 음. 쇼자빙 <웃음> 여기다 꼬바로 소스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꺼바로 소스 찍어서 똥통한 새우 그러니까 마라탕은 국물도 맛있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엔 야채 잘안 먹는데 평소엔 야채 진짜 안 먹는데 왜 마라탕에 들어있는 가그 양배추랑 그 배추랑 뭐 숙주랑 팽이버섯 왜 이렇게 맛있을까 얘는 청양피시볼 음, 와, 엄청 진하다. 와, 어묵한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거기다가 국물도. 음! 이거 마라탕 하면은 요거 빠지면 좀 섭하잖아. 꺼바로우, 꺼바로우. 바삭바삭하고 음!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음! 고구 음, 아니 왜 사람들이 유진막이 유즘맨, 유진맛이 그런지 알겠네 되게 맛있네, 쫀득쫀득하니? 중국당면 냄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피쉬 마라 홍탕 노원점이라서 마라탕과 꿔바로우 쇼자빵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맛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매장에 제가 들어와서 인상 깊었던 걸 설명드리자면 우선 진짜 매장이 너무 청결해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제가 가본 매장 중에 제일 청결한 것 같아. 요 깔끔 그 자체야. 거기다가 식재료들도 신선한데 이게 식재료들이 자연 살균게 아래 으니까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감명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마라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먹어본 마라탕 중에 육수가 되게 깊고요. 되게 고소해요. 아니 식재료가 신선하니까 맛있지, 당연히. 이 특수 비포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깊은 맛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어이 꺼바로, 여러분.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피가 너무 예쁜 거야 꽃 모양처럼 돼가지고 바삭바삭하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이 새콤달콤한 요 소스가 정말 잘어울리더라고분쇼잡이 여러분 쇼잡이꼭 드셔보세요 쇼잡이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전병에다가 그냥 전병가 돼서 싹 겹겹이 쌓아놓은 그냥 밀가루 튀김 그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딱입에르자마자 파향이 싹 퍼지는 게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거기다 겹겹이 쌓였잖아 그래서 씹힌는 식감까지 진짜 최고였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평범 같아요. 그러니 보니까 노원 전지역 도봉구 전지역 배달은 물론이고요.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배달이 된대요. 그래서 노원에 사신 분들이나 경기도 의정부 도봉에 사신 분들은 요렇게 검색 배달 앱 검색에 피 c 바라 홍탕이 있으니까 한번 배달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